1990년대의 일이다. 당시 한 가수의 뮤직비디오가 공개된 직후 시청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뮤직비디오에 찍힌 장면 때문이었다. 지하철 승강장으로 지하철이 들어오는 순간 기관사 옆에 하얀 소복을 입고 검은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정체불명의 여인이 서있었다. 항간에는 뮤직비디오를 띄우기 위해 일부러 조작했다는 소문까지 퍼져나갔다. 이 사건으로 인해 뮤직비디오의 가수는 큰 충격을 받고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기관사 옆에 서있던 긴 머리 여인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었다. 그 무렵 분당에 살고 있던 나는 우연한 기회에 꼭 뮤직비디오에 나타난 귀신의 정체를 밝혀달라는 부탁을 받고 뮤직비디오가 촬영되었다는 광나류역 인근을 찾아갔다. 이곳은 비가 오는 날이면 여자 귀신이 자주 출몰한다는 목격담이 들려오던 장소였다. 문득 과거 이곳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한 여자 연가가 생각났다. 당시 이곳은 하얀 백사장이 펼쳐져 있었다. 도심 속의 해수욕장 같은 분위기라고나 할까 들뜬 마음에 광나루 백사장길을 걷던 나는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하얀 얼굴의 미인에게 눈길을 빼앗기고 말았다. 짧은 순간 말이라도 걸어볼까 하는 마음에 걸음을 멈추었는데 그녀는 빠른 속도로 나를 향해 걸어오더니 차가운 기운과 함께 내 몸을 스르륵 통과하고는 사라지고 말았다. 영가였다. 나는 너무 놀라 한동안 발이 얼어붙은 것처럼 그곳을 떠날 수 없었다. 이후 광나루 백사장 부근에서 종종 그녀를 만날 수 있었다. 어딘지 모르게 촌스러운 화장, 장백한 얼굴, 긴 생머리를 늘어뜨린 그녀는 비가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광나루 백사장 부근을 배회하며 한강을 바라보다가 사라졌다. 다시 광나루역을 찾아간 날, 하늘에서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나는 보고 속에 서 있는 여자 영가와 만나게 되었다.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가 우산을 씌워주었다. 오랜만이네요. 저를 기억하십니까? 그러자 여자 영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나에게 미소를 지었다. 당신을 위해서 구명시식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꼭 오시길 바랍니다. 구명시식에 나타난 그녀는 나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광나루 인근 한강변에서 자살한 그녀는 여상을 졸업하고 생계를 위해 카지노에서 일했다고 한다. 저는 고졸 콤플렉스가 있었어요. 박사 학위를 위하여 유학을 떠난 남자친구는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오로지 남자친구의 박사 학위 졸업을 위하여 밤낮으로 일하였다. 카지노에서 일하는 것으로도 부족해 밤업소까지 다녔다. 무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신이 번 모든 돈을 남자친구의 유학비용으로 송금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미 남자친구는 박사학위를 딴뒤 현지에서 취직하여 다른 여자와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남자친구의 악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결혼을 한 뒤에도 국제전화로 전화를 하며 용돈을 보내달라고 하였다. 지금처럼 인터넷, 스마트폰 같은 통신시설이 발달하지 않은 시절이라 한 달에 몇 차례 걸려오는 국제전화를 믿고 기다린 게 화근이었다. 그녀에게 광나루역은 특별한 장소였다. 남자친구가 미국으로 떠나기 전 공항이 아닌 이곳 광나루역에서 헤어졌다고 한다. 한국으로 돌아오면 꼭 이곳에서 다시 만나자고 했었어요. 극단적인 선택으로 광나루 부근 한강에 몸을 던진 그녀는 물살이 너무 세. 시신을 찾을 수 없었다고. 원래 가수가 되고 싶었다는 그녀에게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냐고 묻자 수줍게 마이크를 잡더니 마포종점을 불렀다. 그녀가 부르는 구슬프고 아름다운 목소리에 마포종점을 들으면서 다음 생에는 훌륭한 여가수로 환생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었다. 요즘도 비오는 날 광나루역을 지날 때면 그녀가 생각난다. 지금쯤 다시 태어났을 그녀는 과연 나를 기억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